안녕, 여러분. 기호예요. 여러분, 오늘은 제가 뭘 해볼 거냐면요. 제가 이제 이렇게 생얼로 나타났잖아요. <웃음> 메이크업 영상을 한번 찍어보려고 합니다. 이제 저번에 쇼츠 영상에서 아이브 앨범 감을 했었어요. 짜잔. 이 아이브 앨범을 깠었는데. 그래서 이번에는 여기 러브다이브 요 앨범에 그 장원영님 메이크업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. 이번에 머리 스타일도 그렇고 완전 너무 예쁘더라고요. 인간 큐피트 그 자체. <웃음> <웃음> 그래가지고 오늘 요요 요 이미지를 참고해서 메이크업을 해보려고 해요. 조금 쿨톤 핑크 느낌이 가득한 그런 메이크업이어가지고 좀상콤상콤 봄에 하기도 괜찮을 것 같아요. 자 그럼 한번 시작해볼까요? 자 일단 원영님은 지금 앞머리가 없잖아요. 근데 저는 지금 앞머리가 이렇게 빽빽한 상태여가지고 요거를 가르마를 좀 일단 잘 타줄 거예요. 머리를 지금 막 감고 와가지고 이렇게 해서 거의 약간 6대 4, 7대 3 요정도로 가르마를 남겨줄게요 자 이제 파운데이션 해줄 건데요 요거 짜잔 랑콤 땡이돌 울트라웨어 요걸로 발라줄 겁니다 이제 제가 요거를 그때 잘못 샀어가지고 너무 밝은 호수로 샀어요 그래가지고 좀 이렇게 화사하게 화장하고 싶을 때만 좀 쓰는 편이에요 어, 장난 아닌데? 너무 미라 같은데? <웃음> 근데 이 파운데이션 제가 사실 색감을 잘못 사서 그렇지 요게막 엄청 건조한 느낌도 아닌데 약간 매트한 질감이거든요. 그래가지고 진짜 솔직히 데일리로 쓰기는 좀 괜찮은 것 같아요. 그리고 여기에 노세범 파우더 요거 가지고 얼굴 파우더 처리를 좀 해줄게요. 자 이렇게 해줬으면 볼터치를 먼저 해줄게요. 짠요거 완전 진짜 쿨핑크 느낌. 요게 에뛰드 그레이프 호르츠 젤리라는 색깔이에요. 근데 솔직히 그냥 굳이 이 모델 아니어도 그냥 이런 약간 쿨톤 느낌 나는 블러셔면 될것 같아요 이번에 이 사진을 보니까 약간 이렇게 사선 방향으로 들어갔더라고요 이런 느낌으로 이 색깔이 진짜 잘 어울리시더라고요 보니까 이렇게 해줬고 여기에 눈두덩이도 살짝만 두덩이 가운데 핑크 느낌 살짝만 줄게요. 자 이제 눈썹을 그려줄 건데 전 눈썹이 좀 되게 얇은 편이거든요. 근데 여기 그 원영님 보면은 눈썹이 좀 도톰한 편이에요. 그래서 그렇게 표현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. 앞부분은 최대한 힘을 풀어서 최대한 연하게 빼줄 거예요. 이렇게 약간 일자 눈썹 느낌으로 빼줬습니다. 자 이렇게 하고 눈썹 브러쉬로 빗어줄게요. 풀어주는 느낌. 자 이렇게 눈썹을 다 해줬습니다. 여기가 조금 더 상대적으로 진해 보이긴 하는데 지금 약간 조명의 문제 때문에 그런 거라서 이렇게 넘어가 줄게요. 자 다음은 눈화장. 짜잔 이거 에뛰드 누드 선셋이라는 색깔이에요. 손가락으로 톡톡해서 핑크 느낌을 얹어줄게요. 아니 여러분 제가 저번에 그 NCT 앨범에 이어서 이제 요번에 아이브 앨범을 두 번째로 까는 거거든요. 근데 요새 앨범 왜 이렇게 잘 나와요? <웃음> 옛날에는 저 그냥 앨범이라고 하면 그냥 CD만 들어있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와 요새 무슨 포카도 주고 <웃음> 스티커도 주고 <웃음> 포스터도 주고 <웃음> 거기다가 그 안에 들어있는 그런 화보 같은 거 있잖아요? 그런 것도 진짜 너무 예쁜 거예요, 그 포토북 이미지들. 그리고 심지어 생각보다 가격이 그렇게 비싸지 않다는 느낌? 막 12,000원? 막이 정도 하거든요. 그래가지고 오, 왜 이렇게 사는지 알겠다. <웃음> 왜 이렇게 사는지 알겠다.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. 이렇게 요딱 라인 위주로만 이렇게 색감을 넣어주고 그다음에 이 밑에도 살짝만. 이눈 앞머리랑 이 뒤에. 살짝만 해줄게요 이렇게 됐으면 여기다가 약간 글리터 느낌 살짝 얹어줄 거예요 이거 아리따움 모노아이즈 카이로 라는 색상입니다 뭐라 고 그럴까요? 약간 오로라 느낌 나는 펄의 브라운 계열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눈두덩이에서부터 여기 뒷부분까지 그리고 여기 눈 앞머리 밑에도 살짝 해줍니다 자 이제 아이라인을 그려줄건데 원영님이 좀 약간 눈이 가로로 기신 느낌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아이라인을 조금 길게 빼줘보겠습니다 이런 느낌으로 약간 고양이상 느낌 나게 이렇게 약간 올라간 느낌으로 해줄게요 자 이제 아이라인 됐으면 눈에 핑크끼를 조금만 더 줄거거든요 제가 저번에 그 광고했었던 이핏 이 블러셔 가지고 포인트를 줄겁니다 이렇게 쌍꺼풀 라인 부분 있죠 이렇게 봤을 때? 눈 떴을 때 여기 윗부분으로 살짝 보이는 정도만? 자 됐으면 눈 밑에도 이번에좀 전체적으로 들어갈 거예요 애교살이 막 엄청 도톰한 스타일은 아니어가지고 얇게 발라줍니다 이렇게 해줬어요 이제 쉐딩 살짝 해줄 거예요. 이거 에뛰드하우스 초콜릿 라떼 이 섀도우로 해주겠습니다. 이렇게 완전 톡톡 아주 살짝만 묻혀서 제가 원래 평소 같으면 쉐딩을 좀잘안 하는 편이긴 한데 근데 이제 원영님이 좀 얼굴이 굉장히 입체적인 편이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오늘은 그 입체감을 주기 위해서 쉐딩을 좀 해줬습니다. 턱 부분. 요정도로 라인을 좀 정리를 해줬어요 요거 에뛰드하우스 플레이1 0 1 펜슬 11번 완전 약간 가까이, 눈 가까이에서 라인만 그려준다는 느낌 자, 뷰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사실 뷰러를 되게 못해요 <웃음> 그래가지고 <웃음> 일단 어, 어떻게 어떻게 해볼게요 제가 사실 진짜 속눈썹 진짜 똥손이었거든요? 그래가지고 애초에 속눈썹 붙일 생각도 못했고, 뷰러로 찍는 것도 거의 뭐안 했었고, 옛날에는. 마스카라도 진짜 안 하고 다니다가, 이제 조금씩 연습을 하면서 이렇게 하게 되긴 했는데, 아직도 뷰러는 진짜 못하겠어요. 이제 뷰러를 다 해줬고 이제 속눈썹을 붙여줄 거예요 근데 이제 아이돌 화장이다 보니까 속눈썹을 조금 길게 빼줄 거예요 원래 평소에는 이제 9mm를 붙이는데 오늘은 10mm를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더긴건 없어가지고 아쉽게도 되게 드럽죠? <웃음> 쓰다 보면 너무 지저분해져요 요만큼이나 썼어요 벌써 요거는 s 몰 A형 속눈썹일 거예요 아마 제가 이제 엄청나게 연습을 하면서 터득한 방법인데 방법이라기보다는 그냥 팁인데 이렇게 꼭 여기가 일자로 떨어지는 그 트위저, 쪽집게를 꼭 사용하셔야 됩니다. 안 그러면 진짜 붙이기 힘들어요. 제가 그동안 엄청나게 실패를 많이 하면서 <웃음> 이 쪽집게를 되게 여러 개 가지고 있는데, 요렇게 된게 제일 붙이기 편하더라고요. 여기다가 이렇게, 이렇게. 이렇게 동그랗게 짜주고, 이렇게 되어 있으면 요 윗부분에 이렇게 안쪽에, 안쪽에 풀을 묻혀가지고 붙여줄게요. 해서 이렇게 한 한쪽 눈에 네 개, 다섯 개 정도 붙여줍니다. 짠, 이렇게 속눈썹을 붙여주고 왔습니다. 원래 이제 사진에서 보면 속눈썹이 이렇게 잘 잘하게 길게 있는 그런 느낌이긴 한데 일단 이렇게 붙여봤어요. 요거 마스카라를 해줄게요. 마스카라 를 이렇게 세워가지고 요 끝머리, 요 모서리로만 이렇게 칠해준다고 생각하면 돼요. 너무 떡진 거 같다 할 때는 이렇게 쪽집게로 샥샥샥 올려주면 됩니다. 그리고 아랫부분도 자 이제 막바지로 달려가고 있습니다. <웃음> 이제 여기 하이라이터로 코 살짝만 해줄게요. 코끝, 요거, 로맨꺼 사진상으로 봤을 때좀 매트한 느낌이 많이 나가지고 하이라이터는 그냥 코 부분만 해주면 될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입술, 요거 에스쁘아 거 발라줄 거예요. 요거 또 예전에 광고했던 거예요. 색깔은 핑크 레몬 색깔인데 진짜 요 색깔이 진짜 예쁘더라고요. 사실 요거는 조금 더 웜톤 계열의 핑크긴 한데 무리없이 어울리는 것 같아요. 이렇게 발라주고서 색깔 너무 귀엽다 <웃음> 그 다음은 요거 이거 베네피트 거, 짜잔 완전 쨍하죠? 이렇게 좀 쨍하게 느낌을 줬고 그리고 여기에 글래스팅 워터 틴트 로맨 음, 꺼 레드 드롭 색깔 발라줄게요 이렇게 해서 광을 살짝 줬어요 아 뭔가 색깔이 <웃음> 제가 의도한 색깔은 아니지만 <웃음> 원래는 조금 더 자줏빛 나는 거를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뭔가 체리 빛이 많이 도네요 그리고 이제 여기 입술도 약간 쉐딩을 살짝만 해줄게요 아까 이 색깔 입꼬리를 조금 더 길게 빼준다는 느낌? 자 이제 장원영님의 또 엄청난 포인트 점을 찍어주도록 하겠습니다. 예전에는 좀 점에 대한 인식이 점이 없는 게 조금 더 이렇게 깨끗해 보인다 이런 느낌이 강했는데 요새는 점 있는 게 진짜 이뻐 보이는 것 같아요. 자 이제 메이크업은 어느 정도 맞춰봤고요. 비슷한가? <웃음> 자 이제 스타일링까지 완성해보고 올게요. 짠! 스타일링을 맞춰 봤습니다 짜잔 짜잔! 좀 비슷한가요? <웃음> 최대한 비슷하게 해보려고 노력을 하긴 했는데 그리고 심지어 요번에그 그 러브다이브 뮤비에 이제 그 멤버들이 다 약간 큐피트인 컨셉이거든요. 그래가지고 이런 빨간 넥타이를 메고서 나온단 말이에요. 제가 그거를 따라서 이렇게 좀 구매를 해봤는데 거기서는 색깔이 굉장히 진했는데 저 지금 무슨 아빠 넥타이 같은.. <웃음> <웃음> 자, 하여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... 장원영 님을 따라해 봤어요. 솔직히 좀 저는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. <웃음> 맨날 마음에 드는데, <웃음> 하여튼 이렇게 해가지고 메이크업 맞춰봤고 요번에 그 러브다이브 신곡도 진짜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사실 1집에서 노래가 너무 좋다 보면 2집이 이제 기대치가 너무 높아져가지고 노래가 좀 실망스러웠던 경우가 좀 있었는데 와 근데 진짜 이번에는 너무너무 좋아요 진짜 노래도 너무 중독성 있고 <웃음> 이미 빠져버렸어요 진짜 저 진짜 완전 점점 아이돌 박예주의자가 될것 같은 <웃음> 그런 느낌인데 하여튼 이렇게 해가지고 러브다이브 장원영 님 메이크업 해 봤습니다. 오늘도 너무너무 재밌었고.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.